그래서 나온 게해 제가 물어봤더니 그게 해서,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해서, 이 한달 살기를 비기를 기회 삼아서 한번 가 보려고 합니다. 제가 이거 어떻게 야될 일단 봐. 식당. 요 이거 와. 와. 아니, 제뒤에서아뭐 부지런부지런 되는 거예요. 와. 제가 그래서 뒤를 돌아봤거든요? 근데 방금 나가. 여권이 바로 있었거든요. 근데 이렇게 뒤지다가 뭐못쳤고 아, 그래도 진짜 다행인 게 약간 저 사람 때문에 제가 지금 경각심을 가지게 됐어요. 와, 진짜 소름. 이제 일단 이 기차가 맞는지도 모르겠어요. 이거 아닌가? Me, can I help you? I see you. Yeah, I I it. help see yeah, you? 그 h 스미케나의 하피? 아이 h a n k you so much! Okay. No. 전 이제 가방을 앞으로 메고 다니겠어요. 자, 다때리 아까 그 여자 이제 나갈 때 쳐다보길래 제가 인사까지 했거든요. 근데 이렇게 배신을 때릴 줄 몰랐어요. 제가 잘할 수 있을까요? 너무 <웃음> 허허허허요 <웃음> <웃음> <웃음> 나온 대로 제가 물어봤더니 그거 아니에요. 아직도 다섯 시간이네요. My holiday is Paris. Yeah. t o o heavy. i o h e a y I h l p you. It's t o e a y Thank y e a h s e a d y Kind. Of. Okay. I h a e you. No, no, no, no Ah, this is o u s Oh, okay No, i v finished my work o really? Oh I make time for you Thank you This? Yes Oh How s it? More space, yeah, more space If you stay one day later, I show you Switzerland, but now you go back Oh Or upstairs, if you want a h no, no, no I can do it no, no, no, no. I can do it. You. Your show? Sure? Yeah, yes, h s u r e s u r e It's very heavy. And I can okay. do it. Thank you so much. Thank you. No yes, h a n y o e o r o b g e m d o r y Good r you. g o o you. Good for you. Good r y o d f you. Good for you. Good r y d y o for you. g 3 o d for you. g 3 o d for you. Good for you. Good for y for y d y 저는 지금 바질역에 내렸고요. 여기 보시면 스트레스 부육가 4시 51분 출발인데 제가 또 영무원님께 여쭤봤거든요, 방금? 그러니까 지금 4시 21분에 가는 걸또 알려주셨어요. 사실 때 영무원님한테 물어보시는 게 훨씬 시간 단축할 수 있을 것 같아요. 팁입니다. 있 빵만 먹으니까 빵이 안튀겨서 땡큐. Yeah. 네, 고위스딱 벗어나자마자 지금 와이파이. 인끊리어 스트라스부르역에 도착했고 나는 파리 가는 기차로 갈아타야 했다. 근데 스트라스부르역은 생각보다 너무 넓었고 다른 역보다 환승하는 게 너무 어려웠다. 더군다나 2 5 k g 가 넘는 캐리어와 함께 앞으로 맨 가죽 가방도 있었다. 그렇게 허둥지둥 하다가 주머니에서 핸드폰을 꺼내려는 순간 나는 깨달았다. 저 지금 핸드폰을 잃어버렸어 3분 동안 현실 부정을 하다가 내가 지나온 길들을 미친듯이 찾아봤다. 생각보다 헤매느라 지나온 길은 너무 많았고 결국 찾지 못했다. 오케이! <목소리가> 다행히 내 스위스 번호가 적힌 유심 계약서가 있었고 그 번호에 전화를 해줄 수 있는지 영무원이 이게 부탁했다. 너무 어. 어, 어. 어. 어, 빨리 뛰어가지고. 핸드폰이. 어. 어. 어. 어, 이 잠시만요. 하.. 제발. 핸드폰 잃어버리냐? 하.. 하.. 하.. 하.. 가동건 다 있는데 핸드폰은 없는데 지금 너무 빨리 끼워가지고 너무 가지 And when I try with the, this line, yeah. it d o n t work. Oh, thank you. oh okay. thank you. Go this way? Yeah. On the level. Uh, level okay. Welcome. Sorry. o d o t a h n o u a n y o t h n y o a n y o h y o a n k t h a y o n k u Thank y o a o h k Thank you. Thank you. t h y o m a u c h n o Thank you. t a n y o h n o a n o n k o a n y o k o a n y u t h o Thank you. t a t h i o t k o a y o k Thank you. a o h o Thank you. a o h n t s h a y o a Thank you. a n k y o t a k t h a t a n t h a t o n 8 9 189 99 pardon Je vous dis on appelle la sécurité Non on appelle la sécurité ou pas On appelle et on s'appelle Je pense que j'ai été gentil avec vous monsieur Mais c'est pas contre vous Alors c'est contre t o u t là c'est contre le système Qu'est-ce à faire Bonjour Do y I have an iPhone iPhone Yeah close to my phone Today Today ça pourrait être celui-ci Non C'est le seul Alors c'est 7.50 voire 9.50 mais je pense 7.50 u e a i juste m m o g a g e i e n i e u f i s v u a î t e i s t e r e u s e Je très h u e Thank you. thank you. so much. Thank you. That's your ticket, Salam. Thank you. The QR code will be scanned by the train manager. Okay, okay. thank you. 저는 그냥 버리고 거리로 갑니다. 지금 최대한 잘 멘탈을 갖고 있습니다. 뭐 여권이랑 이런 거안 잃어버렸으니까 고프로도 있고 폰 사야되나? 원래 근데 가려도 여기 비앤비가 있는데. 와, 대박. 이런 파리 한달 살기 특가라는 게 있어요. 여기서. 지금 여기가 되게 유럽 분위기로 예뻐가지고. 여기를 갈까. 너무 예쁘다, 진짜. 이게 파리, 이게 한달 살기로 하면은 가격이 훨씬 저렴해져. 저는 반성을 해야 돼서 호스텔에서 돕겠어 최대한 경비를 아끼겠습니다와 지금 도착했는지 에펠탑에서 저비빚하고 있어가지고 제가 오늘 내가 오늘 힘들었던 게 잠깐만 아 갑자기 눈물 나 아니 지하철도 다 너무 계단인 거예요 제가 애써 좀 긍정적으로 일부러 생각하려고 오는 길에 계속 아나 여권 안 잃어버렸으니까 뭐 그리고 뭐 핸드폰은 한번 면 되니까 막 이렇게 미안을 삼으면서 왔거든요 근데도 이제 속상한 거는 어쩔 수가 없지만 갑자기 조금 보이는 에펠탑이 반짝이는 거에 갑자기 뭔지 모를 차오름이 차올랐어요. 에펠탑이 눈 앞에 보여 너무 예뻐. 반성도 했고 왜 이렇게 난 칠칠 맞을까? 근데 좀 다행히도 제가 사진을 찍어놔서 지금 이렇게 지금 밤에 가는데도 시안이 그렇게 나쁜 거 같지 않아서 한달 살기 하기 좀 적당한 숙소를 좀 알아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가 맞는지 모르겠지만 가는 길이 너무 예쁜데요? 여기 여기 도착했다! 드디어 도착했어요. Yoder s i Separipoli, t i h and o d s m Can we have your ID and your COVID pass, please? Do you have a private o t e Only one person in room. We have a double room that you can privatize if you pay for the whole room. You could. There are two beds, but you can pay for t h e r o Ah, two. Ah, okay, alone. okay. I understand. So After? yeah, second yeah, yeah, yeah. floor. Room floor. Only stairs. Yeah. Look at that. 6인치로... 저 6인실로 예약했는데. 어저 6인실로 예약했는데, 2인실 주셨네 아. 아, 저 오늘 진짜 너무 피곤하니 그냥 이거 받을게요. 감사합니다. 아, 세이스가 닿와서 옷도 지금 몇 겹이고. 하다 진짜 너무 힘들어가지고. 여기 이렇게 코드도 많고. 2인실은 진짜 좋은 것 같아요. 만약 혼자 준다면? 저는 마무리 빨리 하고 씻고 자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일단 8시간 걸려서 스위스에서 왔는데 정말 정말 너무 많은 일이 일어나서 지금 정신적으로나 몸적으로나 마음적으로 너무너무 힘든 상태예요. 정말 짧은 일정으로 그리고 또 일로만 왔었던 것 같은데 제가 이렇게 자유여행을 그리고 계획도 없이 그리고 이 캐리어를 들고 하다 보니까 진짜 보랴별 일이 다 있는 것 같습니다. 저 아까 핸드폰 잃어버렸을 때 그냥 진짜 한국 가버리고 싶었거든요. 제 인생에서 약간 버킷리스트 중에 하나였는데 항상 용기가 나지 못해서 못했었던 한달 살기인데 핸드폰을 잃어버리는 그 순간 진짜 이게 다 무슨 의미인가 저 너무 멘탈이 너무 나갔었어요. 제가 거기서 포기하면 너무 진거 같은 기분이 드는 거예요. 진짜 결심했으니까 해보자. 그리고 핸드폰까지 잃어버렸으니까 진짜 한번 해보자 라는 마인드로 왔습니다. 그러면 저 너무 피곤해가지고 이만 자도록 할게요. 내일은 좀 돌아다니면서 제가 한달 살기 할 숙소를 좀 알아보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잘게요. 안녕. <놀람>